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제가 특별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인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전환효과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애니메이션이랑 전환효과 정말 많은 효과가 있는데 이제 과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기초과정 초고급 과정까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네,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슬라이드쇼를 실행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애니메이션에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나타내기, 강조, 끝내기, 이동 경로 이렇게 네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라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상단 메뉴를 가시면 여기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단 메뉴 애니메이션을 누르시면 여기에 애니메이션에 관련한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기본적으로 선택해 줄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것은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은 개체가 안 보였다가 보여지게끔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도형이 있잖아요 이 도형을 선택하시고 상단에 있는 애니메이션 자세히 눌러보신 뒤에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주실 수 있게 돼요 여기에 그냥 나타내기 밝기 변화 천천히 나오는 거고요 날아오기 올라오기 나누기 닦아내기 등 다양한 나타내기 효과를 쓸 수가 있어요 이 나타내기 효과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프레젠테이션의 말의 순서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작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나는 나타내기 말고 조금 더 다른 효과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추가 나타내기 효과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누르시면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나타내기 효과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해서 확인 누르시면 또 다양하게 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나타내기를 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할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림을 삽입을 해 두신 뒤에 이제 여기에 저는 확대 축소 애니메이션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스르륵 확대되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슬라이드 쇼 상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지금부터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이미지로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은 프레젠테이션 할때 발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 더 집중될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좋은 효과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강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강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삽입되어 있는 개체가 조금 더 눈에 띌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형을 선택해 주신 뒤에 여기 있는 강조에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선택해 주실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펄스 색파동, 흔들기 등 다양한 효과를 적용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효과말고 다양한 효과를 하고 싶으시면 추가 강조하기 효과를 눌러주시면 다양하게 해 주실 수 있게 돼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효과가 많죠? 자 이렇게 방금 전에 저는 투명이라고 하는 효과를 써 봤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드쇼 를한 상태에서 투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살짝 투명해지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투명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살짝 안 보이게끔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를 활용하면 또 다양하게 쓸수 있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와 그리고 개체가 있을 때 강조 효과를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 안에 텍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강조 효과를 주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글꼴 색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은 글꼴 색이 똑같은 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쵸 여기에 색상도 내 마음대로 설정해 줄수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활용해 줄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전화기 모양이 있는데 이 전화기에서 수화기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 강조 효과 중에서 흔들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살짝 전화가 오는 듯한 느낌처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어떤가요? 애니메이션 강조 효과 한번 사용해 보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애니메이션 효과는 끝내기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것은 이미 삽입되어 있는 개체가 사라지는 듯하게 만드는 효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형 개체가 있는데요 선택해주시고 여기 있는 끝내기 효과 중에 다른 효과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사라지는 효과를 넣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도 슬라이드 쇼를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을 없애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없애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타내기 끝내기 효과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선택해 주시고요 끝내기 효과 중에서 밝기 변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르륵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할때 꽤나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동 경로는 내가 미리 설정해 둔선 또는 경로에 맞춰서 개체가 이동해 줄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인데요 여기에 있는 효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 에 있는 이 개체를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이동 경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이동 경로 선을 누르시면 일단 선 모양에 맞춰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빨간색 점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원을 누르시면 이렇게 타원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회전도 있어요 오 회전도 되고 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효과를 적용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 있는 이 토끼 아이콘을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볼 건데요 애니메이션 선 눌러 줄게요 그리고 이것이 아래쪽으로 이동되잖아요 아래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게끔 해볼게요 자 그리고 미리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 기초 과정을 배워봤는데요 기본적인 기능들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과정 다음에 또 배워보도록 하죠 안녕